홍원장 TV, 홍성철 원장입니다. 한국 TV, 한국 TV, 한국 t 기 한국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홍보자료를 중간에 첨삭하여 이해를 한기위한 자료로 한 어, 또그 안내가 끝나면 이 수출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제 공고문을 참고로 간략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 분야 236개 기술 테마에 대하여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신청 자격은 최근 2년 환산 수출 실적이 어, 100만불을 넘었을 경우에 수출 유망 기업으로 과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환산 수출, 수출 실적은 직접 수출 실적 100% 플러스 간접 수출 실적 곱하기 50%를 하면은 환산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서는 직접 수출 같은 경우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을 해주며 간접 수출에 대한 실적 증명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통 택의를 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을 하여줍니다. 참여기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요. 아 눈차례 말씀드렸지만 은 대출 야금과 같이 아, 대표자 신용불량 또는 아 국세지방세 체납증 또는 부채비율1 0 0 넘어가면은 과제는 어, 신청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출연금의 지원 기준은 어, 2년 개발 과제에 6억이 지원되는데 최대 6억이 어, 정보 출연금의 65%입니다. 따라서 35%는 주관 기업이 부담해야 될 어, 비용입니다. 어,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아, 수출기업 기술개발과제가 1년에 두번 정도, 3월, 6월, 어, 두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 아, 년도별로, 또는 차수별로 약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과제 공고가 나오면 즉시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기업 기술개발과제는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수출초보로 구성되어 있고, 과제 신청이 어, 기 수행 중인 과제가 두개 있다. 그럼 뭐 추가 신청 불가능하고요 어, 하나 수행 중이다. 면 하나 더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혀 하나도 신청 안 했다면 두 가, 동시 두 과제를 동시에 진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성 항목에 50점, 사업성 항목이 50점, 100점 만점에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으로 되며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가 됐을 경우에는 그 과제에 대해서 평가위원분들의 지적사항 기술적인 문제, 사업성적인 문제를 보완하여 차기 과제에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아, 모든 국책 과제는 아, 절대평가 60점을 넘어야 되고 아, 상대평가 그 차수별 고득점 순으로 어, 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평가 점수인 65점을 받고도 그 차수에 고득점 기업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지원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30일 정도 보류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내에 차순위 기업체가 서류 미비 또는 자진 철회를 했을 경우에 점수대별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하여 홍보하는 안내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이자금을 꼭 받을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회사 설립 후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등성장단계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액 100만 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유망 전략 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 유망 과제, 수출액 100만 불 미만 중소기업인 수출 초보 기업 대상으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초보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글로벌 강소기업과 수출유망과제 동일하게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2년간 6억 원의 정부출연금 지원하며 연간 3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 초보 과제는 2년간 4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연간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출 유망과제 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 불 이상의 환산 수출 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 초보 과제 의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 내 환산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만 불 미만의 환산수출 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유의하실 지원 자격 중 하나는 주간기관 외 대학, 연구기관 등 위탁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기업 개발 사업의 신청 제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청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둘째,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그리고 자본 잠식기업인 경우 셋째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과제와 유사성이 높은 경우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및정산 환수금이 미납되었거나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같이 의무 사항이 불이행된 경우에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사업별 신청 자격, 지원 목적, 공고 내용 및 세부 전략 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R&D 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한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을 2개 이상 수행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주간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한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동시에 두개 과제까지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의 글로벌 강소과제의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자유 응모형입니다.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며 2018년 R&D 예산은 2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수출 유망 과제의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유망 전략 분야를 발굴하여 최근 2년 내 100만 불 이상의 환산 수출 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수출요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 분야 236개 기술개발 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6억 원까지 지원하며 2018년 예산은 487억 원이며 이중 신규 과제는 12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출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수출초보 과제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유망전략 분야를 발굴하여 최근 2년 내 환산수출실적 보유하고 최근 2년 내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수출초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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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온라인 평가, 현장조사, 사업성 심층평가, 지원과제 확정, 협약 및 자금 지원, 진도 점검 및 최종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고 이중 온라인 평가는 평가 단계에서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본 자료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홍보자료로서 압축되고 요약된 내용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판단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역량을 가지고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과제를 어떻게든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금 받아서 기술개발된 제품이 수출로 이어졌을 때 수출기업 기술개발과제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과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 해외수요초과제 2년개발과제 5억 지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 2년개발과제 6억 또는 2년개발과제 4억을 지원받으셔서 어, 축적된 어떤 기술제품개발의 노하우 또는 역량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고성장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점진적으로 기술 개발의 어떤 파이의 크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자금 받는 것도 이제 2, 30억 4,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이두 과제가 할 겁니다. 또 일반 과제가 경쟁률이 보통 10에서 13대1 상위하는데 본 과제는 아 경쟁률이 2대1에서 3대1 정도입니다. 이런 과제 놓치지 마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과제 공고문 나오면 다시 정확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